임댕미 10월에 네이버의 IOI 재결합 확정기사 올라온 거 아세요? <웃음>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? 제가 오늘 미용실 갔잖아요 샵 가서 오늘 머리를 염색하고 이제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내 네, 뒤에 옆에 유종이가 있는 거예요 그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위키미키랑 같이 방송하면서 유정이랑 같이 방송을 했었고 그리고 방송 끝나고 나서 저희가 번호 교환도 하고 카톡도 했거든요 근데 너무 긴가민가한 거야 왜냐면 저는 정샘물샵 다니면서 유정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? 유정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?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혹시 어나 정샘물샵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정샘물샵이냐고 아 맞다고 안 그래도 자기도 되게 긴가민가 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으로 막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제 유정이가 올라가고 나서 또 이렇게 딱 내려오셔가지고 보니까 주결경신 거예요 그 가수들이 앨범 발표하기 전에 그 앨범 컨셉에 맞춰서 샵 한 번씩 다니면서 이렇게 테스트를 계속 하거든요 어떤 샵이 가장 이번 앨범에 좀잘 맞고 막스타일이라든지뭐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이거를 받아보는 걸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정신물샵을 무슨 일이냐니까때 이제 아이오아이 재결합 때문에 마침 나랑 같은 시간에 정신물샵에 와가지고 테스트를 하, 받고 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아까 주결경씨도 보고 유정이도 보고 어 언니 좀 있으면 도연이도 와요 그랬는데 아 도연씨는 그 오늘 PT 있어가지고 못봤는데 <웃음> 들으면서 <웃음>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아이유아이 를 하면서 세지를 너무 빨리 끝났잖아요 이게 거의 막 1년, 1년인데 1년도 되게 짧게 느껴질 정도로 막 그랬잖아요 맨날 재결합한다 안한다 뭐 한다더라 아니라더라 막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다가 이제는 진짜 확정돼가지고 아이유이가 진짜로 이제 재결합을 하고 지금 앨범 준비를 막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기대된다 너무 좋다 10월달에 나온대요 또 조만간에 나의 또 덕질리스트가 또 늘어나겠구나 그래서 아까 샵에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 어.. 잠깐이라도 얼굴을 봐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게 진짜 정샘물샵을 정말, 덕후의 성지인 것 같아. 제가 거기서 정말 많은 분들을 뵙지만, 진짜 기면하신 거예요. 헐, 청아가 나한테 언니라고 한소이었어요 오늘 또 거기 가서 성덕이 됐지 않습니까? 그래서, 아, 여기는 정말, 머리도 하고, 화장도 하고, 하지만, 정말 나 같은 덕후에게는 정말 성지다. <웃음> 신전이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, 아, 우리 유정이 또 얼마나 또 요즘에 미모 포텐 터졌잖아요 막 약간 좀덕질물 이상인데 요즘 미모까지 포텐 터져가지고 아 내가 진짜 큰일이다 이러면서 보냈어 언제 다시 재결합해가지고 나오려나 생각했는데 드디어 이제 나오는 것 같아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좋은 앨범으로 나오시길 잘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들 화이팅